LH 대경본부는 단지 조성비로 모두 3,254억 원을 투입한다. 다만 신규 착공, 준공지구는 없다. 지난해 말 착공한 경산대인 공공주택지구에 317억 원,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에 197억 원, 호항물루밸리 산업단지에 1,297억 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건물 공사비로는 대구드남지구 853억 원, 구미성정지구 196억 원등 모두 2,341억 원을 집행할 계획. 경주왕성 고령자복지주택 137가구 등 4개 지구가 올해 신규 착공하고 경산하향 LH천년나무 3단지 등 14개 지구 4823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토지와 주택 공급금액은 전년 6859억원보다 10% 늘어난 7 7 8 2억원 토지에 6,757억원, 주택 임대주택 포함해 1,025억원을 들인다. 토지는 13개 지구에서 모두 70만 1천가 공급대상. 경산대임 칠곡북삼지구 공동주택용지 6필지 16만7천와 대구국가산단 등 산업용지 26만2천들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176가구,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 2461가구, 분양전환 196가구 등 모두 2,963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대구에선 분양아파트 공급계획이 없다. 경북도 다음달쯤 영천문해지구 미분양 10여가구를 공급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하지만 2023년에는 경산대임 신원희망타운약 1,500가구를 시작으로 공급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10년 공공임대는 경북혁신 3월 145가구, 대구옥포 7월 21가구 등 166가구, 공임리치는 대구신서혁신 등 109가구, 분양전환아파트는 대구옥포일 5월 150가구, 대구신서 9월 5가구 등 모두 19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 사업, 매입 전세 임대주택 4,561가구를 신규 공급하고 146,000가구에 만 대한 주택조사 2,600가구에 대한 주택개보수 등 주거급여 사업을 추진한다. 단순히 주택 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대서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관심을 쏟는다.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도 그런 움직임이다. 무료검진 방문 상담과 치료 서비스 연계 지원 유휴주민 공동시설을 활용한 커뮤니티 기반 마련 주거 취약계층 맞춤형 휴거 서비스 제공, 취업 정보화 창업 공간 제공 등 취업 연계 서비스 지원 등을 진행한다. 이재용 LH 대경본부장은 대구 부동산 경기가 최근 몇 년간 침체된 상태로 전반적인 토지 공급 여건이 좋지는 않다. 지자체와 함께 사업 지구별 수요 맞춤형 인허가 변경, 국책사업 공동 유치 노력 등을 통해 초과 공급 성과를 만들어낼 예정. 이라며 지역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먹거리 확보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다. 고 했다.